두번주 주자는 나은입니다. 끊어이야 내가 줘. 혜나, 이제 이런 것도 재밌어? <웃음> 이런 거 보는 거 처음 봤어. 이게 무슨 제목이 뭔줄 알아?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맞아, 근데 슈돌. 어, 슈돌이라고 써있어, 맞아. 그줄인말이야 혜나, 슈돌이 돌아. 테리도 재밌어? 테리도 재밌어? 테리도 재밌냐고 테리도 재밌냐고 재밌냐고 테리야 재밌냐고 딱딱딱짝짝 응, 우겨보자 우겨보자 우겨보자 우테리자 우겨보자 우겨보자 우겨보자 우겨보자 우겨보자 우묻보자우겨 아 그러셨구나 뒤로 가셔서 보시죠 요... 밑에 어디 갔어? 테리 아, 밑에, 밑에 어디 갔어? 밑에 어디 갔냐고 어? 밑에 어디 갔냐고 저기 있어 어 그거 같이 봐봐 뒤에서 쇼파에서 봐요 쇼파에서 봐요 테리 음, 테리 쇼파에서 <웃음> 테리야 너 되게 깔끔하게 먹는다 <웃음> 테리 봐봐 테리야 너 엄청 깔끔하게 먹어 언니가 잘하면 공짜로 먹어 잠시만야 진지하게 임하세요 너장 장난으로 임하면 실수해. 알았지? 아, 1번.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여기! 여기 보면 되지롱! <웃음> 2번. 음, 혼자. 혼자? 음. 혼자가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한 번, 2 번, 음. 한 번. 쌍쌍봐, 해리가 이... 제일 좋아하는 <웃음> 쌍쌍봐. 내가 좋아하는 따기 좀 배우... 배우겠지. 음. 엄마, 내가 좋아하는따기 배우지. 음, 어 그러면 4 번은 음. 어. 따기, 따기, 따기, 따기. 지금 지금까지 어렵게 했으니까 좀 쉬운 거, 바지바지 바지. 음. 그래? 여기 보고 지우쌤 헷갈리니까 여기 보고 하면 되고 완전 쉬워. 그러면 5번 나 완전 잘한다. 줄... 잘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내가 잘했어. <웃음> 그러면 완전 잘했어. 나 완전 잘했어. 줄다리기, 줄다리기 음. <웃음> <웃음> 당황하시나요? 음. 줄다리기? 아이고. 그러면 6번은 혜리가 쓰고싶은 단어 써 음, 지금 아? 딱 떠오르는 단어 음, 아, 장혜리 아, <웃음> <웃음> 쓰세요 나는 음. 또... <웃음> <웃음> 7번 나비 음. 나비 싫어 나비 아, 말고 <웃음> 강아지 강아지? 음. 내가 좋아해 너무 싫네 <웃음> 엄마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웃음> 좀먹기지 응. 엄마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웃음> 너무 귀엽다 근데 응너 아, 음, 안되겠다 이제 좀 어려운거 해야겠다 음. 어. 스크리오바스크리오바 어. 미유. 비유? 스크리오바나응나응나응나응나응왜 <웃음> 어, 이러는거 야 <웃음> 음. 그러면 스크리오바 와 이제 마지막이다. 나, <웃음> 내가 이거 다이기면 <웃음> 그러면 소름. 소름. 엄마 지금 소름 돋았거든? 왜 소름이 돋았을까? 채리가 <웃음> 소. 막 <마>, 말하니까. 아 응. 너무 <웃음> 귀여워. 응, 그럼 한다 라스트 <웃음> 네. 어. 아좀 신나 아장애리장혜 나, 나, 나, 이름이 나왔네 바다쓰기 <웃음> 장애리 1번 아이스크림 딩동댕 2번 딩동댕 3번 쌍쌍바 딩동댕 4번 바지 딩동댕 5번 줄다리기 딩동댕 6번 장애리 딩동댕 7번 강아지 딩동댕 8번 스크류 바 딩동댕 9번 소름 딩동댕 10번 장태리, 뭐하는거 하세요? 어머, 야! 어머, 야 내려가! <웃음> 이엄마이엄마 어. 뭘로 어. 먹을거야? 어, 난 이..이것도 나 주세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 안돼 안돼, 그런건 안돼 아, 아, 엄마 응? 아, 엄마도 이거 말고, 내가 만들거야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더 두개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래 둘다 먹어 그렇게 두개 엄청 부드러워 <웃음> Bye. Uh.